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새로운 한 주의 마켓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저희가 볼 차트는 호주 달러인데요 자 호주 달러 데일리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0.70800에서 저번 주 반동이 나온 후에 어, 한 0.715 레벨에서 저희가 이제 가격이 다치는 것을 좀볼수 있었는데요 어, 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0.72 레벨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 그리고 어, 이제 두 번째로는 0. 708 레벨을 이제 뚫고 밑으로 뚫고 0.675 레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데일리 차트를 지금 어, 보, 어, 데일리 차트를 보고 이제 4, 4시간 차트로 좀 내려오면은 어, 저희가 다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확실히 어, 주민회에서 보시면은 0.70800 0.70800 레벨 서포츠를 이제 찾고 이제 75 그쵸? 그렇죠? 0.7로 레벨까지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간 그뭐 데일리 더, 뭐 더블 바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켓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어, 단타로는 0.7200까지 볼수 있겠고요. 어, 지금 기대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올라온 후에 다시 떨어지는 것을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뭐 4시간 차트를 보면은 가격이 어, 0.72와 그 다음에 0.708 어, 약 120핍 정도의 어, 박스권 박스권 안에 지금 가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중간에서 딱히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항상 거래는 레지센스 혹은 서포트 그렇죠? 항상 거래는 레지센스 혹은 서포트에서 거래를 한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트렌드라인 한번 더구워보면은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어,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 더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두 번째로 트렌드를 한번 그어본다.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는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어, 검은색 트렌드 라인을 건드리는 시점까지 건드리는 시점이 나올 때 어, 이제 가격이 이제 반, 어, 반응하는 모습을 어, 제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이제 무엇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 트렌드 라인 위로 나온 후에, 아니, 위로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업트렌드 채널을 약간 유지를 해주면서, 업트렌드 채널을 약간 유지를 해주면서 0.72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다, 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수, 단타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 호주 달러입니다. 아, 호주가 아니라 파운드 호주입니다. 자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일리 차트로 일단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레지신스 구역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던 걸볼 수가 있죠. 저번 주에 그렇딱 봐도 이레지신스 레벨에서 가격이 예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저번 주에 가격이 닫혔다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면뭐 더블 탑으로도 보시겠죠 그렇죠. 저번에 주 제가 말씀을 해드린 대로 이건 뭐 위클리 뭐 헤드앤숄더 어 예, 위클리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라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운드가 파운드가 약해지고 호주달러가 좀 강해지는 현상이 좀 나오면은 이게 계속해서 쭉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데일리 더블탑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4 시간 차트를 네아 시간 차트 를좀 와보면은 왜 여기서 가격이 반응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낮춰주면은 왜 가격이 뚫고 다시 이 레벨에서 반응을 보이는지 어, 또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파운드주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뭘 기대하느냐 어,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쇼스를 매도를 좀 어, 기대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파란 색깔 트렌드 라인 혹은 검은 색깔 트렌드 라인, 어, 이제 건, 가격이 건드릴 때. 그쵸?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들을 건드릴 때, 이제 매수로 이제 반동이 나오겠지만은 결과로, 어, 이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가격이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나 밑으로 나, 나온다. 그러면은 어, 0.74까지 숏을 볼수 있습니다. 0.74 아니 0.71.74 4 .74. 1.74까지 숏을 볼수 있겠다. 그래서 데일리에서 어 서포트까지, 그렇죠? 혹은 뭐 위클리 서포트까지 아주 중요한 위클리 서포트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뭐 저번 주, 어 저번 주가 아니라. 1326 1326그렇1326 그렇죠? 1326 레벨에서 뭐 레이신스에 도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어, 오갔는데요. 저번 주에는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뚫고 나온 모습을 제가 볼수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번 주 위클리 캔들 만들어진 걸 보시면은 위기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위, 위로. 자, 무엇을 말하느냐? 이 정도의 윅사이즈인데, 보시면은, 이 위클리 캔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어,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도 그, 말, 어, 그 말은 무엇이냐? 가격이 이 구, 어, 구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현상을 똑같이 한번 다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서 위클리 트렌드 라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쇼스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이 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옵션으로는 가격이 계속해서 뚜, 이제 위로 뚫고 올라가서 1,360 구간에서 이제 어, 상당한 강한 숏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하시, 하시지 마시고 이제 숏으로 숏을 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위클리 차트만 봐도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레지센스가 있고요. 어저 누가 봐도 레지센스가 이제 가까운 구간에서는 이제 숏을 기대하면 되겠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 달러 파운드 호주 그리고 골드 한번 제가 찾아봤고요. 어, 이번 주도 성공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